아 이미 찍고 있는거구나 예 반갑습니다 뭐라 해야되지? 인사 안하고 싶은데? 근데 인사 해야되네 스케이트보드 감사 김재중입니다 포함이 놀러왔어요 지금 이 찍고 있는 사람이 제승구입니다 엊그제 걸렸던 우리는 스케이터다에서 나온 얘는 윤현어라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정리가된 상태인가요? 예, 아 예, 노래, 노래가 네. 스테이로구나? 예 아니요 <웃음>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적당한 높이의 펀각스 낮은 높이의 매니퍼들, 그리고 더블 미니 파이프, 어뭐 베이크, 저기 또 뭐가 있는데, 스터 파이프. 이게 이 공간이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 받아주는 기물들이 있어서 타기가 좋네요.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겪으면 됩니다. 여기는 여기 사장님께서 도 강습을 하십니다. 보드는 보드를 타는 사람한테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 강습도 있고 어 1대1, 2대1, 3대1 강습도 있네요. 당연히 이제 음식물 반입하면 안 됩니다. 햄버거를 먹었어. 근데 여기에 토마토를 흘렸어. 아 내가 그래서 그럼 진짜 나가. 나가요. 그럼 또뭘 얘기하지? 아! 휴게! 휴게 공간! 어... 이... 뭐래나 여기 오시면 장비도 판매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데요. 베이사이드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의 보드를 구입도 할수 있고 타 브랜드 제품들도 구입을 할수 있고 인디, 대초, 휠, 그리고 크레용 하드웨어, 본드보딩 파이어 하드웨어 등등등 많이 파네요 아 이거 가격이 나와있네 어예 가격은 이렇습니다 어, 아, 근데 초보자 분들께서 이 가격을 보시면 아니 인터넷에 사는 3만원, 4만원짜리 상대에 뭐 이런거 사냐 하는데 그러면 그냥 인터넷 3만원, 4만원짜리 사세요 사면 깨닫게 됩니다 아 3, 4만원으로 그냥 치킨을 한 마리 시켜 먹을 거예요 알겠죠 제말 그냥 요거를 사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에 저의 브이로그니까 아마도 생활이 살짝 나오고 보드타는게 나오고 끝날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말하는건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 포항에 스펠리 살았는데요 포항 시내 포항 시내인데 내려못 타죠 지금? 어? 내려못 <웃음> 타죠? 큰일났죠 지금. <웃음> 개노답이다 진짜로 <웃음> 진짜 개노답이다 <웃음> 개노답이다 이 새끼 <웃음> 와, 이게 길거리다 니가 <웃음> <네가> 쉽게 <웃음> 어? 넘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야 길건스 <웃음> 마 내뉴는 못하죠? 큰일 났죠 지금 응. 관심을 끌었을 때 호감을 얻는 방법 응. 아, 네. 저런 아 넘어졌어야 되는데 아, 굳이 아, 넘어지면 호감을 굳이 아, 까비, 아, 까비 자빠졌어. 저도 대꿀인데 아, 파크를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넘어지네. 순수 정수 들 고가면 참 편할 걸. 그 굳이 힘들 게. 아 이거가 제는데 아, 야 뭐야? 뭐야? 해 버리네. 빨야 다시 해라. 아, 빨리 빨야 오늘 영상은 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웃음>